오늘은 상세한 비디오 분석을 통해 니콜라스 페페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화려한 발재간을 이용한 1대1 능력입니다. 안쪽으로 커팅해가는 상황에서 1대1 대치를 유도합니다. 풀백 입장에서는 1대1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다며 파울로 끊는 수밖에 없겠죠. 페페는 매 경기 2.7개의 드리블 성공을 기록하며 매 경기 2.8개의 파울을 얻어냅니다. 지난 시즌 페페는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페페가 단순한 골게터가 아님을 증명해주죠. 페페는 탁월한 창조성을 지녔습니다. 보통 윙어들은 시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페페는 이와 달리 매우 좋은 패스 능력과 시야를 가졌습니다. 상대의 센터백이 페페를 커버하러 앞으로 나왔고 그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간결하게 스루패스로 상대의 수비라인을 붕괴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회패의 최대 장점은 오프 더볼 움직임입니다. 침투할 공간을 보는데 동물적인 감각을 가졌죠. 빠른 주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수비진을 순식간에 으트러뜨리고 라인을 깨부셔버립니다. 윙어는 보통 공중볼에 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페페는 비교적 큰 키를 가졌고 공중볼 상황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페페의 페널티킥 성공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그의 커리어 총 통틀어서 10번의 페널티킥을 찾고 단한 번만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페가 너무 많은 골을 페널티킥으로 기록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페페가 찬 페널티킥의 80%는 페페 자신이 스스로 얻어낸 것입니다. 3패는 지난 시즌, 리에서 23골을 득점할 만큼 결정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왼발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3골 중 22골이 그의 왼발에서 나왔습니다. 이발은단한 골만이 오른발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왼발로 106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며 오른발로는 단 10개의 슈팅만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모든 슛의 90%는 왼발로 처리한 것이죠. 페페의 왼발은 가장 강력한 강점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왼발을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 수비수로 하여금 예측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